근데 보면은 지금 제가 표시하는 자는 자리 이 자리잖아요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1cm 줄이니까 이 정도 자를 이렇게 됐을 때요 보통 곳은 이렇게 줄여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주름이 있는 바지인데 뒤판에서 좀당기게 해가지고 힙을 좀 맞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을 때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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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미시 너무 지금 옛날 옷이라 깁니다, 지금. 보면은, 5인치가 나옵니다, 5인치. 요즘 쳐버릴 거예요. 4인치 반이나 4인치 정도로. 4인치 반이 4인치 4분의 1 정도. 이 정도 쳐버릴 겁니다, 이게. 그럼 한2인치가 쳐져 나가는 거예요. 시점을 반드시 이렇게는 없어요. 여기서는 일자로, 오비까지는 딱 일자로 그대로 딱눌로주고요 여기서 갈 때는 그대로 쭉 가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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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인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 정도 1인치가 없어지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좀듯안한것 같아요. 그러면잘 놓고, 밑에 칠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그 2cm만 놓고 잘라보면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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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판을 좀 쳐내볼 건데. 밑도 좀 너무 길어서 약간 좀 쳐버릴 건데, 이렇게. 이 우라를, 짜, <웃음> 우라를 자를 때는좀 그냥 그대로 자르는데 1cm로.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요. 중간에서. 오라가 달렁거리면 오가락을 못 치거든요. 오라가 달려있게끔. 쫙. 멈춰. 열려서 다르죠. 그리고 기판은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뒤집었을 때 뒤에서 엉덩이가 안안 안 들어가요. 안 그러면 엉덩이가 뒤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일자로 나와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됩니 작땡겨 줘야 되는데 갈색에 자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로 딱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바지를 보면요. 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배울 때는 이렇게 해네 쪽이 맞아야 돼요. <웃음> 근데 배 나온 사람들 기준으로 하다보면 뒷파일이 큽니다. 주머니를 짤때에는 이쪽에서 2인치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고 큰 사람들은 이쪽이 넓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한가운데 들어야 되겠죠. 맞춤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기판이 더 크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럼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다릴 때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재봉선이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초보자들은 모르면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봐가지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놓고 반드시 놓고 일자로 떨어지게 하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은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으로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돼요 해 봐야 돼요 이렇게 쭉빠하서 앞판부터 당겨주고요 고쳤을때는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당겨요 손을 밑에다 넣고, 아, 이놈은 여기다 넣고, 이 안쪽에, 안쪽에 있는 놈, 이쪽을 빼내는 거예요. 여기다 이놈을 넣고, 이렇게 해서, 빼내줘야 이 곡선이 나옵니다, 곡선이. 그냥 힙이 없는 사람들은 힙이 시5입니다 이렇게 보면 곡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옷이 잘 나온 옷입니다, 이렇게. 잘 고쳐졌다는 뜻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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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릴 이게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재봉선이. 마음대하 지금 옷은 잘 내리집혀요. 밑에 재봉선을 좀 맞춰주고요. 여기도 맞추고. 잘 모르면 은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응. 오래 했기 때문에. 안쪽에 칠을 빼주는거예요. 그래서일 직선이 안나왔으면 은 이렇게 잡아주는거 같아요. 곡선이 나와야 된다. 이 곡선이 항상 그 다음에는, 오른쪽부터. 지금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는 바지는, 이게 여기 지금 반이 찍어 잡아졌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반이 찍어 잡아진데, 아, 고마대 끝나는 지점 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눌러줍니다 땀이 닫고 이러면 조금 한 몇초만 더 시간을 줬다가 항상 우리 신들이 계신 데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데니까요 남자고 여자 옷을 입으면 그게 제일 잘 나와야 됩니다. 아, 고마대 쪽에 밑에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팀 다림질 때는 스팀을 너무 많이 준다고 다려지는 건 아닙니다. 스 조금씩 조가면서도 거기만 딱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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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름 바지를 고쳤을 때는, 땅하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반드시 놨을 때. 여기 눌러줘야 됩니다. 이반 잡고, 자가면서 끝까지 하지 말고, 끝만, 이렇게. 끝만. 일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일자딱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쯤 가지고 끝에만.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잘 떨어졌죠?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전혀 구겨진 게 그런 게 없어졌는데, 빤드하게 딱잘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졌죠? 그럼 이제 다른 걸 하나 또다 해보겠습니다.